아, 반갑습니다. 어, 품앤와치입니다. 오늘은 시티즌 시계를 갖고 왔는데요. 어, 일단... 뜯겠습니다. 시계 이름은 모델명은 BJ6481-58A이구요 어, 케이스 사이즈는 대략 어, 37mm 그 다음 두께는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죠 어, 7mm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 무게는 음, 풀사이즈일 때 어, 80g대 그 다음에 어, 러그 사이즈는 20mm 많이 쓰는 사이즈죠 20mm 그 다음에 러그투러그는 시계, 사이, 시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한 41mm로 매우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음, 사파이어 글라스의 방수는 50m입니다 시계 모습이랑 전체적인 모습이랑 디자인을 좀 볼텐데요 다이얼 색깔은 어, 이게 다이얼이 약간 단차가 있는데요, 두께가 좀 있죠. 시계 다이얼 안쪽에는 그 축광판이 있는 축광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간 흰색 느낌이 나고요, 은색에 가까운 흰색. 그 다음에 바깥쪽은 역시 은색에 가까운 어, 흰색.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는 바 인덱스죠, 바 인덱스. 인덱스는 근데 또 유광이에요 인덱스가 유광이라서 그 인덱스를 제한 쪽은 약간 매트한 부분의 어떤 그런 질감이라서 다이얼이랑 인덱스의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은색 의 핸즈가 이제 초침, 문침, 시침 이렇게 해서 3핸즈 인데요 어, 야광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핸즈가 유광이라서 어, 매트한 재질의 어떤 다이얼과 분명히 구분이 돼서 밝은 곳에서 시계를 봤을 때 시인성은 확실히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를 좀 볼게요. 이 밴드가 이제 사면 솔리드 밴드예요 깡통이 아니죠. 사면 솔리드 밴드인데, 이게 되게 폴리싱 가공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유광, 무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유광처럼 빛나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이걸 밴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거친 느낌이 아니라서 밴드 가공에 굉장히 공을 들인 티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클은 푸시 버클인데요 이렇게 눌러서 빼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미세 조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버클 양쪽에 보면 이 밴드 간격이 조금 여기에 비해서 이쪽은 좀더 어... 얇죠? 그래서 요걸로 밴드 조정을 해도 충분히 그 손목에 맞게 조정이 될것 같아요. 정말 저가의 시계들은 이 밴드 길이가 다 똑같아요. 간격이. 간격이 다 똑같아가지고, 만약 밴드 간격이 다 똑같으면은 좀 줄이면은 뭔가 좀 꽉, 너무 꽉 조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약간 헐렁하게 줄이면은 너무 헐렁하고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 밴드 간격이 버클 양쪽의 밴드는 살짝 이 간격을 더 좁게 해가지고 밴드 조정할 때 어떤 편의성을 네 어, 생각했습니다 어 무브먼트랑 시계 조작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어이 시계의 무브는 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칼리버 2031 무브고요 어, 에코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으로 이제 충전을 하는데 파워리저브는 약 6개월 그 다음 오차는 한 달에 한 20초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그 날짜가 없죠 어, 데이트가 없, 없기 때문에 조작은 간단해요 그냥 용도를 이렇게 한번 뽑으면 돼요 크라운을 이렇게 한번 뽑으면 원클릭으로 뽑는다 그러는데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아, 위로 돌리거나 아래로 돌려가지고 시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음, 초가 멈춰 있다는 걸볼수 있죠? 초가 이제 가고 지금 2초씩 가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 이게 한번 찼을 때의 착용감을 좀볼 텐데요 대략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략 이런 느낌인데 약간 광가우로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인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음, 뭐 이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들 거예요 이게 37mm의 스펙이라서 사이즈는 작지만 이게 베젤이 얇아가지고 실제로 차고 있으면 작다는 느낌은 안듭니다 그 이런 시계들이 그 실제로 찼을 때 그.. 아우터나 그.. 셔츠를 입었을때 쏙들어와서 드레스워치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 이게 2초씩 가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충전이 조금 덜 돼서 그래요 이런 경우 고장난게 아니라 배터리 충전량이 조금 작아서 그런건데 어 맑은날 바깥에다가 햇빛을 한 10시간정도 충전해주면 거의 풀로 거의 100% 가까이로 충전이 돼요 물론 이제 흐린 날은 광량이 이거보다 더 작으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번 풀로 충전한 다음에 계속 차고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자연광 그니까 러뭐 형광등이라든지 뭐, 뭐 그냥 각종 조명으로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에서 한 20년 이상은 그... 배터리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손목이 작은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드레스 워치 중에 하나예요 이게 37mm에 80g대의 무게인데요 이게 크지도 않고 얇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아서 찬듯 안 찬듯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시계를 차면 그래서 이제 드레스 워치로도 추천하지만 그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크고 무거운 시계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뭐 싫어한다기 보다 뭐 불편해 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님, 나이 때 선물로도 충분히 좋아합니다. 그 길거리에 이렇게 혹은 뭐 차나 뭐 버스 이런데 타고 다니시는 노인분들 시계 보면은 큰 시계들이 없어요. 다 짧고 얇은 시계들 차고 다니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파이어 글래스예요 사파이어 글래스인데. 이뒷배에도 이렇게 보면 나와있지만 뒷백에 사파이어 글라스 나와있는 부분을 좀 비춰볼게요 어디에 있냐면 음아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아 지문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이 지금 제 손톱부분 이 보면은 뭐 사파이어라고 여기 써있죠 네. 사파이어 글라스인데 이게 가격이 10만원대에요 10만원대 한 중후반인데 10만원대 시계 중에 시계 이렇게 검색해보신분 알겠지만 사파이어시계 거의 드물어요 스위스시계 중에서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시계를 오래 쳐다보면 은 결국 많이 보게 되는게 착용감이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얘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작고 얇고 가볍기때문에 착용감이 매우 좋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날짜 창이 없어요 날짜 창이 없죠 코치의 경우는 기계식처럼 멈추는 일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기계식식의 매니아들 중에 날짜 창이 있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멈출때 시간도 맞춰야 되고 날짜까지 맞추기가 귀찮아가지고 기계식 시계 중에 꼭 날짜 없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쿼츠는 날짜창이 있어도, 그냥 뭐 30일, 31일, 그두 달에 한번 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불편한 게 없고요, 날짜 맞추는데.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시계 보는 습관이, 어, 아닌, 그 시계로 시계, 시간을 보는 습관이 생기면은 의외로, 그 날짜 볼 일이 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계의 어떤 단점은 50m 방수인데요, 100m가 아니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시계를 이렇게 경험해보, 경험을 해본 결과, 특히 일본 시계, 시티즌 시계도 마찬가지겠지만 50m 시계라고 물이 이렇게 잘안 침투해요. 약간 그러니까 용두를 뽑힌 상태가 아닌 용두가 이렇게 닫혀져 있을 때는 일본 시계들은 대부분 50m 방수라고 해서. 그 세수나 샤워한다고 물이 들어간 적은 저는 없었어요 스위스 시계에선 있었어요 브랜드는 제가 말은 안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50m이기 때문에 방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불만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다음 이건 뭐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알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시계는 30mm대 사이즈이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아, 요즘 구독자 수가 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한 50명 가까이 됐는데요 시계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뭐 그런거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어, 질문 환영하고요 어, 구독이랑 즐겨찾기를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어, 좋은 시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